어이 타면 죽는거야? 와 잠깐만 헬기 빨려 들어간다 헬기 빨려 들어간다 와 오, 헬기 오, 빨려 들어간다 우와 뭐야 저거 대박이다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웃음> 언네듀케이티드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다가 정말 죄송하다며 트레일러에서부터 도계자를 받고 등장한 배틀필드 2042 그만큼 많은 골스팬들이 이번 배틀필드 2042의 플레이에 대해 엄청나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 미리 게임을 플레이해볼 수 있었는데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엔 배틀필드 3 끝물에 입문을 하고 4를 본격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배틀필드 유저들이 그렇듯 저에게 배틀필드 분이란 현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틀필드 2042가 현대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왜출시를 이번에 미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번 배틀필드 2042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느낀 부분은 ui였습니다 UI가 뭡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곧바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UI에 오버레이 처리를 했는지 밝은 곳으로 가면 그냥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가 점령지인지 점령지에 몇 명이 있는지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저쪽 점령지까지 몇 미터가 남았는지 같은 정보들이 일단 한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당장의 같은 현대전인 배틀필드4와 비교를 해봐도 가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어디를 점령하고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이런 문제들이 게임 곳곳에 놓여있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질 못합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눈이 아프거나 그런건 없어요 왜냐 그냥 잘 안보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UI들의 디자인도 배틀필드 시리즈의 오랜 팬으로선 너무나도 이해가 안가도록 불편했습니다 배틀필드 시리즈의 전통적인 로드아웃은 우측 상단의 킬로그 중앙에 세부 킬 정보들이 뜨는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적을 처치한 이후 관련한 킬 정보들이 중앙에 주르륵 뜨는건 배틀필드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UI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2042에서 킬로그 창은 게임의 중단 왼편에 배치하였고 중앙에는 단순히 처치한 적의 닉네임과 그리고 우측에 킬 정보를 기입해놓는 식으로 ui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아무도 그간 배틀필드 시리즈의 ui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는데 바로 전장인 5에서까지 이어오던 방식을 왜 갑자기 변경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잘 바꿨으면 모르겠 는데 같이 플레이 하시던 분들이 말해주기 전까진 우측에 무슨 정보가 뜨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가시성도 정보 전달력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점수창도 분대별로 순위를 나눠 놓고 적들의 점수는 보이지도 않고 배치도 갑작스럽게 바꿔놓았는데 진짜 이게 배틀필드 시리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UI에 대한 불만은 여태 없다시피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걸 갈아엎었는지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해요 플레이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불만을 쏟아내다보니 게임도 별론가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게임플레이와 그래픽은 배틀필드는 역시 배틀필드다 라는 말이 떠오를 만 만큼 괜찮은 수준으로 뽑아냈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ui 끄고 게임을 하는게 더 게임이 세련되어 보일 정도였죠 테스트 시기를 기준 레이트레이싱이 미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레벨 디자인과 광원 그래픽은 훌륭했습니다 테스트 당시 플레이할 수 있었던 맵은 오비탈 하나뿐이었는데 이게 기존의 배틀필드 맵에 비해 엄청나게 커진걸 감안했을 때 최적화도 그렇고 디자인들도 특색있게 세부적으로 잘 풀어냈죠 무려 필드에서 실시간으로 유저들이 파츠를 변경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걱정과는 달리 굉장히 편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작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유저들도 128명으로 늘어났고 그에 맞춰서 맵도 굉장히 커지다보니 교정거리가 들쭉날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매 상황에 맞춰서 파츠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보니 굉장히 합리적으로 편리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었죠. 특히나 배틀필드 1의 철갑탄처럼 배치되어 있는 탄창들은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어 상황에 맞춰서 탄창을 번갈아 끼워가고 각탄창의 탄약을 맞춰가면서 전투를 치르는 등 새로운 택티컬적인 측면이 게임의 재미로 자리잡았습니다. 같습니다. 하지만 맵이 넓어져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TTK가 길어진 감이 있어서 약간 블리 스펀지의 느낌이 드는 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기도 했죠. 조작적인 측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번 2042에서는 슬라이딩의 길이가 길어져서 전투 중 슬라이딩을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체감상 코르브 워전보다 더긴 느낌이라 기존의 배틀필드랑은 확실하게 달라진 건플레이를 느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기존 배틀필드 시리즈엔 없던 전력질주 시스템도 추가가 되는 등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이번 2042의 전투는 코르브 듀티의 영향을 없잖아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갈릴 것같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또 가장 크게 강조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는 날씨 시스템인데요 실제 인게임 빈도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토네이도는 테스트를 기준으로 딱한 번밖에 볼수 없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임팩트를 받지 못했어요 맵전체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은 좁은 편입니다 거의 코앞까지 도달해야 유저들이 빨려들어가며 토네이도에 빨려들어간다고 해도 입는 데미지는 적은 편이죠 맵 크기 관련한 부분은 테스터를 기준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으나 ai의 비중이 적어진 얼리액세스 테스트를 잠깐 해보니 전체적으로 맵의 짜임새나 전투적인 부분이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다만 맵이 엄청나게 커진 것에 비해 벽이 부셔진다던가 땅이 포탄에 의해 파인다던가 하는 상호작용 요소들은 전작에 비해 거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얕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탱크를 옥상에 소환한다 거나 같이 싸워주는 멍멍이나 탈것 등을 코앞에 소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커진 맵에 따른 다양한 전략 변화가 필요했다 보니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긴 하였죠 테스트에서 즐길 수 있었던 정보들은 너무 제한적이었고 맵도 하나뿐이었고 모드도 워페어 모드 하나밖에 즐길 수 없다 보니 아직 앞으로 나올 게임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속단하겐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플레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다른 전장과 모드들이 기대될 정도로요 하지만 게임의 안정성이나 잔버그들은 확실히 왜 출시를 미뤘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눈에 잘띄어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인 그런 완성도였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만족 스러웠던 배틀빌드 2042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